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아, 장길성 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은 어깨통증 아... 이건 뭐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어깨통증 관련에 대해서는 몇 가지 동영상을 올려드린 게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 저도 최근에 약간 어떤 여기 어깨 요 윗부분 있잖아요 아, 윗부분 정확하게 어디라 이렇게 딱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뭔가 신경이 눌리는 듯한 그런 느낌과 함께, 약간, 날카로운 통증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좀 신경이 눌리면서 오는 어떤 그런 통증이 있어요. 그죠? 어 그런 통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어 오랜만에 이렇게 이런 통증이 온, 왔었고, 최근에 이제 또 세미나에 오신 분 중에 이렇게 어깨 통증이 있다, 이런 분이 몇분 계셔서, 그 저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대처를 하여서 그냥 통증을 없애긴 없애는데, 아왜 여러분들이, 아, 분명히 제가 뭐 어깨 회전근개 50개 파일이나 약간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잘 적용을 못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조금 짤막하지만은, 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다시 한번, 아, 해보겠습니다. 그, 하여튼, 저, 뭐, 통증은 우리가 굉장히 어깨는 우리가 팔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어깨 회전근개라고 있어요. 그죠? 회전근개. 다른 관절하고 달라서 이제 우리 어깨는 거의 360도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회전근. 그러니까 돌, 돌, 팔을 회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근육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회전근개가 이제 타원형이라, 아니, 원형이라면, 어느 부분의 근육이 약해졌느냐에 따라서 통증이 약간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식견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어깨 스퀘어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깨 충돌증후군 뭐 이런 증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일단은 할수 있는 건다 해봐야 되니까 아 일단은 제가 하여튼 그뭐 50견 치료법 통해서 이제 도움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여러분이 혹시나 이 동영상을 보시는 중에 50견이 분명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50견 뭐 3일 치료법에서 이제 동영상 하나 올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혹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깨 회전근개 파열 또뭐 등통증, 50견, 뭐, 이런, 이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랄까, 요거는 좀, 저도 그냥 병명을 좀 특정지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유를 알수 없는 어떤, 이게, 아주 뭐, 심각하게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예, 주무실 때좀아프다던가좀 신경이 눌린 어떤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죠? 어, 그런 것들은, 그 사실은 이런 통증은 저도 이제 오십견또 알아봤고 아 이런 통증도 가져봤는데 이제 오십견은 이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통해서 이 밑에 아래쪽 그러니까 겨드랑이쪽 근육 이 이쪽 아래 부분 회전근계를 자극을 주면 오십견은 치료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윗 부분 윗 부분 회전근개 어떤 이건 하여튼 그 회전근개가 손상되는 이유는 <웃음>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참 여러분들 동상이 되게 길어져요 그 어떻게 보면 이 근육이 어 그러니까 어떤 원형의 회전근개가 있다라면 어느 특정 부분에 근육이 조금 약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약해져 있다는 거 근육이 약해진다는 거는 근육은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그 모세혈관 쪽으로 충분한 피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약해지면서 이제 뼈와 뼈가 부닥, 이제 부닥치는 경우도 있고 또 신경이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 이게 우리가 정상의 어떤 근, 근력, 근육의 압력을 벗어나면 이런 통증이 오기 마련입니다. 오기 마련이고, 뭐, 나이가 뭐, 30, 40, 뭐, 50, 60대면 거의 다 어깨 통증을 갖게 돼요. 그가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어떤 균형 잡힌 어깨 운동을 하는게 아니고 항상 일정한 좀 특정한 동작들만 계속 하다 보니까 발달되는 부분, 사용하는 부분 근육만 자꾸 사용하게 되고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자꾸 사용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생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서 면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어깨가 튼튼해야 우리가 운동도 마음껏 할수 있고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은 그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통증이 왔을 때 예를 하든 5 0견은이 이 새끼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이 아래쪽으로 강하게 그러니까 어느 네, 계단을 잡아 당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잡아 당겼다가 놓고 자, 천천히 강하게 잡아 당겼다가 놓고 이렇게 하면 아 이쪽 부분이 좀 살아날 거다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도 약간 처음에는 좀, 제가 잘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동작이에요. 이제 손가락 동작인데, 여러분들 이제 계단을 잡아당기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잡고, 저는 보통 이렇게 잡고, 이제 다 잡기는 잡는데,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다가 힘을 이렇게 조금, 손가락 끝에다가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손가락 끝에다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겨요. 그러니까 이 힘이 이 당기는 힘이 이 겨드랑이 쪽까지 연결이 될수 있도록 이 적정한 힘이 꼭 필요해요. 그냥 흉내만 낸다고 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50견 얘기입니다. 50견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음, 체중을 실어서 끝까지 당겼다가 촥 이렇게 갔다가 또 끝까지 당겼다가 촥 이렇게 가야 이까지, 힘이 이까지 전달이 돼요. 그냥 이어서 그냥 까딱까딱까딱 까딱 까딱 까딱 한다고 여기 힘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이제 힘이 전달이 돼야 그 문제가 일어난 곳에 혈액이 공급이 돼요. 혈액이 공급이 되면 근육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근육이 지탱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깨 관절끼리 부닥치거나 신경을 압박하는 데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웃음> 그 여러분들 이제 이 어깨 이 회전근은 이게 손가락이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게는 뭐 손가락 움직임이 뭐 어깨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손가락을 자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깨 통증도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뭐 펜을 잡 펜을 사용할 때 펜을 잡는 습관에 따라서 뭐 손목이 어떻게 아프다 어깨가 어떻게 아프다 이런 차이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자, 요, 요, 요, 어깨, 이 윗부분이 아픈 경우에는, 사실 이게,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저, 이제, 여러분들의 동작과 저의 동작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조금 적용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뭐, 연세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뭐, 여성분들이 좀 적용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계단을 잡아당길 때 이제 계단 같은 데 나가면 이렇게 세로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로봉이 있는데, 보통, 뭐, 좀 쉽게 하려면, 딱, 이거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두 이 손가락에 힘을 주고,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이세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손가락은, 세, 다섯 번째 손가락은 힘을 빼고,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에 힘을 걸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쭉 뻗었다가, 쭉 당겼다가, 쭉 내렸다가, 펼쳤다가, 당겼다가, 펼쳤다가, 당겼다가, 펼쳤다가 당겼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저희 어 와이프나 이렇게 한번 시켜보면,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막 너무 어설프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어떤 치료 원리나 이런 걸잘 이해를 못하니까, 흉내는 내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뭐튼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직접적으로 여기에 힘이 전달이 안 되면서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정이 뭐 헷갈리면 좀 이상,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아예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은 떼버리세요. 그러니까 이두 이 손가락에 힘을 주고 이렇게 당겼다가 갔다가 좀 체중을 실어야 돼요. 그러니까 체중을 어떻게 보면 한 30kg, 40kg 정도의 힘이 여기에 전달이 돼야, 여기 혈액이, 피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된, 어, 해전근계에 피가 공급이 되면서, 좀, 딥바다그러좀 깊은 곳까지 혈액이 공급이 돼야만 여기가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동영상을 올리면서, 저도 이제 요번에, 저, 뭐 평상시에 이제 운동을 하고, 뭐 헬스를 하고, 물병 들기를 하고, 자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여기가 살살 아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50개는 아니고, 요, 요, 끝자락 있죠. 여기 어느 부분인지 탁 찍기도 못하고, 애매모하고, 하여튼, 이 회전 경계 쪽으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윗부분의 회전 경계 쪽으로. 그,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경험을 몇번 해봤었기 때문에, 금방 풀기는 풀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이렇게 자꾸 질문을, 몇번 들어봤어. 어, 혹시나 도움이 될까요? 제가 그냥, 저는 보통 계단 잡아당기기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저도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헬스 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어깨 통증이 한 번씩 와요. 아, 여러분,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뭐, 근육통이, 근 근육이 오락부락한 사람들은 어깨가 안 아프겠지, 이런데 절대 그렇잖아요. 뭐, 헬스 하시는 분들도 막 여기, 여기, 견갑골이나, 뭐, 이런 쪽으로, 승모근 쪽으로, 혹은 목 쪽으로 통증이 자주 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음> 만나보니까. 여러분들 막 아프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문꼬리 그러니까 손잡이 손잡이가 있어요 그죠? 손잡이가 있는데 여기 여기가 한번 아프길래 이걸 한번 활용을 해봤어요 보통은 계단 잡아당기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이시죠? 이거를 손잡이를 이제 이두 손가락 그러니까 엄지손가락과두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다른 손가락 사용하지 마시고 이두 손가락을 어떻게 좀 안, 안정되게 안 이렇게 꽉한 한번 잡아볼게요. 꽉 잡아보고 갑자기 하지 마시고 좀 조심스럽게 쭉 당겼다가 넣었다가 당겼다가 접었다가 펼쳤다가, 접었다가 펼쳤다가 접었다가 펼쳤다가 접었다가 이렇게 해보면 어 통증이 쑥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와요. 그 여기에 제가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나 이 방법을 잘 적용하지 못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체중을 실어야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한쪽 다리 그러니까 만약에 오른쪽 야봐면 오른쪽 다, 다리로 짝 다리를 짚고 약간 왼쪽 다리를 풀고 체중을 실고 이렇게 체중을 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통증 부위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의 각도를 이게 당길 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혹은 그냥 정면으로 이렇게 봐도 되는데 어느 부분이 아픈지 이거는 표준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의 상체 허리 각도를 이렇게 조금씩 바꿔 보세요 당길 때 그리고 당길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당겨 보고 아 요렇게 하니까 이 방향으로 당기니까 좀 좋더라 혹은 이 방향으로 당기니까 좀 좋더라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보면 어떤, 자기한테 어떤 통증을 더 줄여주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어깨 쪽으로. 그, 그러니까 이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아당기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방향이 이제 설정이 됐다. 그니까 한, 뭐 한, 일곱, 여덟 번 당겨보면 약간 뭔가 이게, 여기에 압박이 느껴지면서 통증이 싹, 뭐 100%는 아니더라도 한 40%, 50% 이렇게 촥 가라앉는다 이런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올 수가 있으면 이제 그걸 붙들어야 돼요. 자, 붙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세미나나 이런 걸 하면서 제일 조 안타깝게 여기는 건 이제, 적용하는 방법도 이렇게, 아, 이걸 완전히 없애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굉장히, 굉장히 좀 미숙하다라는, 잘 모르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렇게 하면, 이제, 통증이 이제 살가나 드는데, 또몇 시간 지나면, 또 그게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쪽 부분에 근육이 또 근육 안에 모세혈관 근육은 모세혈관 덩어리 그러면 모세혈관 안에 피가 강제로 집어넣었지만 원래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피가 다시 빠진다는 거예요 빠지면서 빠지면 또 통증이 나타나고 어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그게 그러니까 치료의 개념은 그쪽 근육을 충분히 강화될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거의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통증은 빠르게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어깨 통증을 굉장히 다양하게, 뭐, 견갑골 통증, 뭐, 이제 어깨 뒤쪽 통증, 다양하게 경험을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다 그런 경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걸 보면, 어떤, 이쪽에 어떤 그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을 유발했다가, 이걸, 근육을 다시 회복한 데는,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막, 한, 한, 일주일 열심히 하면 없어질까요? 통증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한 치료라고 보기는, 언젠가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또 통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완전한 치료라는 는 그쪽에 근육을, 아,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충분히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근육이 일정 부분만큼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3개월 동안 맨날 문고리 잡고 단계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에요, 이 관심. 아, 내 몸에 이런 통증이 나타났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심각해지면서. 다른 쪽으로도 문제가 연결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확장이 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분들은 그냥 어디 아프면 그냥 참고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절대로 참고서 지 마세요. 만약에 방법이 있다라면 무조건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방법이 있다라면. 네. 그니까 하여튼, 근데 예를 들어서 문꼬리를 잡아당기는데, 만약에 통증이 좀 줄어든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방향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 방향이 맞으면 이제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결정을 내리셔야 되고, 이걸 뭐, 하루에 내가, 아, 내가 계획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3개월 동안 하루에 뭐 아침에 7번, 뭐 낮에 7번, 저녁에 7번 정도,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꼭 잡아당겨주겠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유지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 통증이 사라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죠? 네. 방향이 맞으면 충분한 근력이 생길 때까지는 밀어붙여야 돼 그러면 그래야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은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통증이 좀 줄어들면, 어, 다 나았구나, 이제 안 아프구나 됐어. 내가 또 생활을 하는데, 그럼 또 아파져.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에이 이건 뭐 조금 효과는 있더니만 뭐 완치하고는 상관이 없네 뭐 이런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건 좀 잘못된 판단이에요. 여러분들이 몸의 변화나 근육의 어떤 변화나 혈관의 수축, 팽창, 어떤 확장이나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 치료의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어떤 뭐이래이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치료 원리는 거의 다 동일해요. 어 동일하고 어떤 가중치를 계산해야 된다. 운동할 때는 항상 가중치를 계산해. 오늘 어떤 운동을 했다고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동작을 한 달, 두달 계속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 어떤 그런 동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조금, 어, 주의 게 생각해. 꼭, 저, 뭐, 문고리 잡고, 혹은 계단 잡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그래요. 연구하는 자세로 치료에 접근해라. 그리고 어떤,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그 아,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저런 거안 잡아, 간단하게 하면, 이, 이, 이, 두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면서, 이렇게 팔을 움직여보면, 통증이 좀 사그라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니까, 러이두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어깨를 움직여요 그사실은 이렇게 뭐 머리띠만 이런 걸 조금 착용하고 약간 무게를 걸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근데 일반인들이 이제 머리띠만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 손가락을 두 개를 그냥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계속 움직이면서 쉴때 어깨도 이렇게 하면서 좀 골고루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면 분명히 뭔가 미세한 통증 완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약한 작업인데 이제 강한 작업을 해야 여기가좀 가는데 요거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이 근육에 이렇게 흔들어 주면 이쪽 윗 부분 라인을 통해서 이쪽에 혈액이 공급이 돼요. 그러면 이제 통증이 잦아드는 약한데 효과는 있다. 이거야, 그죠? 어떤 뭐 나는 계단 잡아 당기 못해. 이것만 할 거야. 이러면 이제 효과는 굉장히 느리게 나타나는 거죠. 이 이것도 계속하다 보면 그러니까 가중치를 개선하고 계속하다 보면 뭐 효과는 있긴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어. 어, 그 정도 계산하는 방법을 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혹시나 이런 통증 갖고 계신 분들은 아, 여러분 하여튼 저도 뭐 이런 걸 누구한테 배웠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다 보니까 또 어떤 혈액순환 원리나 어떤, 어떤 근육의 수축 팽창 원리나 뭐 가스 이동 원리 이런 걸 이해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적용해 보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도 여러분 관심을 갖고 제가 뭐이 손가락이 여기에 관련 있다, 이 손가락이 여기에 관련 있다,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그냥 해본 거야. 해보니까 통증이 조금 사라져. 그또 계속 되줬어 그러니까 완전히 통증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치료법이구나.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들도 항상 스스로 본인의 몸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시고, 어떤 통증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지나치면 분명히 더 악화가 됩니다. 악화되고, 그 부분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다른 부분까지 문제가 확산이 돼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으시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해결하시길 바라고, 아, 아 어제, 어제는 세미나, 세미나가 있었던 날입니다. 세미나 좀, 참석해 주신 분들도 여러분 계셨고요 어, 하여튼 또 후원해 주신 분들도 몇분 계셨습니다 하든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세미나 오신다고 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조금 도움을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뭐 항상 전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항상 여러분들 돌아가고 나면 너무 부족한 점을 많이 느껴요 아좀더 더 상세하게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건 아쉬움도 남고 물론 다음 주에도 있고 매주마다 있으니까 아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제가 힘을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자도 아 계속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